이거 일부러 어... 피날레로 이렇게 어... 놔둔 건가요? 어... <웃음> 이거는 정말. 어... 아우. 어, 와, 진짜. 와, 와, 와, 와, 와. 아니 어쩌면 저번에 도 말했지 어째 이렇게 어색하지가. 처음 시작할 때 솔직히. 음...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만 그래요? 잘못하면 웃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음> 응. 몸짓 하나 하나가 너무 확신는 재가 있어가지고. 야 진짜 오늘 연주 일한 단점 끝난 거. 계속 아... 보고 싶었는데. 에 네. 나중에 다시 보기로 많이 볼게요 제가. <웃음> <좋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에이>. 어... <웃음> 오늘 머리 <빠른> 같은데... <웃음> 어, 니다는것 음... 뭐 같아요. 너무 음. 예고생니 시작할 때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세감파이널에서 현대고 미니멀리즘 마림바, 솔로부터 오늘 스네어까지 되게 또 다양한 스틱들로 다양한 소리들을 내는데 음. 의미 없는, 없음에도 는없 불구하고 이렇게 리듬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전달해 준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축하해요. 아, 진짜 너무 좋은 퍼포먼스 너무 감사합니다. 의미 없는데도 의미 들려가지고 음. 참 신기했어요, 이게 진짜로. 아니 진짜 근데 어떻게 의미 없는데 음. 스토리가 들려요. 음. 네 스토리가 들리고 음. 그리고 이렇게 열정과 냉정이 완벽한 비율로 공존하는 음. 아티스트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무 잘 들었어요. 바꾸는 것조차 리듬 안에서 성원학생은 이제 타악기 전공이어서 마린바도 하고 스네스럼도 해가지고 이제 파이널 무대에서 다른 악기로 무대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악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소감 어땠어요? 이번에 마린바라는 악기로 참가하면서. 근데 악기고, 또뭐 이제, 이제 클래식에 합류한 지 얼마 안된 악기이기도 하고, 웬만한면 현대곡이라서 굉장히 좀, 진짜 우려? 벽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평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매번 굉장히 인상 깊은 무대를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희 이제 집계가 완료가 됐는데요. 마지막 황성원 학생의 무대 한번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목소리> 최고점 무산이었다. 아, 그안는거 아니에요, 성 아는 타입 같아. 네뭐왜뭐뭐 네, 뭐. <웃음> 아, 했나 보네 뭐.